자, 엔트리 프로그램 처음 만들기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. 어, 우리는 꽃송이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엔트리봇은, 네, 삭제를 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삭제하고요. 그 다음 꽃송이를 불러와야 합니다. 자, 꽃송이는 여기 더하기를 이용해서 예, 오브젝트를 추가하시고요. 오브젝트는, 네, 꽃잎, 배, 오더, 쪽에 있습니다. 자, 이 꽃잎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꽃잎이 조금 큰것 같은데요.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점이 가운데 보이는데요. 음, 이게 어, 이것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돼요.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 와 있으면 꽃잎이 나중에 네, 이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갑니다. 선풍기처럼요. 그래서 꽃잎이 회전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 끝에를 중심으로 회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원을 이 밑으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꽃잎 부분 밑부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예,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환경 구성은 어, 기본 디자인을 마치겠습니다.